세우일 1 6일돈 결과 4,226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4,000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비노기 유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호 이제 마비노기에서 결자리 이벤트를 했는데 굉장히 특이한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바로 천칭자리 물병 비약인데요 이 비약의 효과는 바로 어.. 한 시간 동안 퀘스트 완료했을 때의 골드가 두 배로 증가하는 포션입니다 자이두배 증가한 포션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제일 적절한 게새더우 위자드 뺑뺑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천칭자리 비약 별의 비약을 마시고 제일 크리스탈 중에서 강도가 높은 악몽의 새더우 크리스탈 이걸 먹고 1시간이면 세오웨를 8바퀴씩 두타임을돌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했고요 핸드폰 시간으로 5시 5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1시간 뒤에 얼마 돈이 벌리는지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참고로 시작했고요 세더우비자드는 우리 국룰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앞싸고 서 있으니까 이번 포켓몬에게 뒷자리 강력합니다 자 한바퀴 돌았고요 지금 돈이 38만 골드가 쌓였습니다. 어, 아! 아니! <웃음> 갇혀버렸다! 미안합니다. 깨깨 기다려봐 기다려봐. 파이 쓰지 마. 기다려봐. <웃음> 술 먹으러 8시에 약속이거든 여러분들. 8바퀴 돈 결과 297만 골드가 벌립니다. 와우. 자, 은탐, 은탐 갔다 와.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컷. 자 현재 6시, 현재 시각 6시 17분입니다 여러분 정리 시간이습니다 정리 시간 좋습니다 자 마지막 판도니까 301만 골드가 딱 모였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이제 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세우엘 16일 돈 결과 4,226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4,765만 원 있습니다 얼마 걸린 거죠? 4,765만 원 빼기 4,226만 하면 은 자 539만 벌렸습니다 와우 자 539만이구요 일단 매출은 539만원입니다 5 539... 3 9 나왔구요 여기다가 이제 뭘 해야되나 그렇죠 여러분들 수리비를 까야합니다 수리비를 자, 아 크리스탈비도 까야지 맞아 아 맞아 맞아 수리비가 110골드 없다고 치겠습니다 야 110골드 나왔습니다 110골드요 파이널 이트을 쓰다보니까 수리비가 안나왔어요 없다고 칠게요 수리비 없음 자, 액세크 비용 280만 <웃음>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순이익은요 539만 빼기 280만 하면 은네 이... <웃음> 1시간 한, 한 50분 동안 돌아본 결과 골드가 순수익이 259만원이 벌렸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별입니다 하하하하 <웃음> 솔직히 말해서 <웃음> 이것은 대체 무엇을 위해 돈 것인가 악세크 비용으로 절반이 나가는 게 실화냐 진짜 비약 써서 지금 이렇게 하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이 비약을 안 쓴다? 그러면 저게 절반이야 259만 나누기 2하면 얼마인지 알아? 230만이야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돌 의미가 있나? 적자 아닙니까? <웃음>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로젠젠이 직접 한번 돌아본 결과 실제 돌면 500숲, 매출 500숲이 벌리는 게 맞습니다 다만 순이익으로 따지면 은그절반으뚝 떨어져서 259만숲 정도 벌리고요 심지어 비약을 안 쓰면 은1 3 0만이 벌립니다 세위이 하가 아니라 세우 엘입니다 세우 엘이에요 자 결론은 뭐다?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최저시급으로 돈을 벌어서 그걸로 고세공을 돌아가지고 그걸 마비노기를 팔면 은 훨씬 돈이 더잘 벌린다 이렇게 해서 돌아봤습니다 자 새우웰은 그러면 여러분들 비 왔을 때만 도시 바라면서 여기서 녹화 일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바 안녕